간 양압기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. 제일 걱정은 이 숨을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니까 그렇죠. 내뱉는 숨이 음.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이게첫 번째 걱정이 드네요.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우리 등주처럼 네 열이 어, 아리하신 분들은 양압기를 정말서 힘들어요. 아 그렇죠. 내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. 예 맞아요 저도 내쉬는 힘이 되게 약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여성들은 네. 이 양압기를 이렇게 쓰기가 조금 힘들까 저 같은 여성들은 좀이 네. 내쉬는 숨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. 또 아, 남자분들도 이 양압기를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겠는데. 네.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, 그 예이양악기 같은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지금 대고 하는 거죠 입에다가 아니고 코에다가 여기서 공기를 압축해서 네이 호스를 통해서 네. 공기가 휙 네. 들어오는 거죠 아 이게 호스가 근데 엄청 길어요 네, 네. 그래야 침대 맡에다 놓고 저쪽에다 놓고 이제 누워 잘때잘 잘 뒤척뒤척 할 때도 네. 어,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당당히 아, 근데 이게 이 제가 이제 저는 그냥 한번도 사용을 안해 봤는데 네. 걱정이 드는 건 얘를 이렇게 코에다 대고 쓰면 네. 저는 이렇게 잘때 머리에다가도 뭐를 쓰면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인데 네. 네.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코야되고 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이게 밴드도 해야 되고. 밀착이돼야 되니까. 아, 세면 안 되죠. 아, 그리고 네. 또딱 붙어야 돼. 더군다나. 네, 그래서 앞,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짜고 이렇 이렇게 생깁니다. <웃음> 아, 그렇군요. <웃음> 네.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짜고 생기는 거는 빨리 어떻게 좀 시간 지나면 해 보게 된다 하지만 음.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일단 지금 이걸 쓰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적응하는